요 이제 아침부터 잔소리 하시는 우리 조농어머님 준비하는데 남자들이 시간에 걸렸어 <웃음> <웃음> <웃음> 리가야가가가가강원 안녕 강원게 <웃음> 진짜 안살 거라고 생각하 <웃음> 진짜 가요, 저 저기, 저기 형 저, 저기 언덕 밑에 숨어 봐봐 여기는 조농영 학교 지금 체육관에 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웃음> 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준비해서 자 한번 뛰고 저희 애들이 많으니까 네. 가능하면 5대5 한번 찍고 중간에 경기가 끊기면 무조건 체크를 해야돼 체크한 사람은 패스 무조건 해야되고 공격 보내. 파울을 너네가 당했을때는 소리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파울를당했다 이렇게 손지거나 말을 해의사필지 제대로 안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우고 너네가 파울을 했을때는 어, 암소를 이렇게 사과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한번툭 치고 가도 되고 그냥 뭐 마이벳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돼이곱사람들다 놀래겠네 한준혁의 슈팅실력이 볼게 노! 아, <웃음> 나랑 눈이 딱 마주쳐 가지고 얘가 돌파하는 순간 내가 컷을 딱 했는데 얘가 나 보고 바로 찔러준 노루페스 뒷정리 하나 있었어 세 명인가가 준혁이한테 붙었어 얘가 딱 찔러주고 내가 쉽게 레이업 딱 했어 I think it's faster than I think It's faster t h a I b e c a e v e g o u s Let me be a subscriber, bro yeah. Subscribe, let me s u b c o i b e You guys are fast Woo. That was a good run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man Good to meet you, bro Hey, and what about, hey Let's take a picture, let's not take a picture, man Let's go, you, you get in the picture, l e t me let's get a picture One, two, three 네트 33아 o 체피디대 용현이 아니라 1대 1. 우리 드이고한둘팀이에요 아. 그, 강원이 이기면 이기가 되는 거고. 네. 그, 네. 설명은, 아, 이 이기면 우리 들이블로 갈게요. 실. 설명은 다이 화면 안에 밖에 무조건 이점 그리고 아에 들어갈 점, 파원을 알아서 그 음, 공격자가 고 어, 공격자가. 그리고 공격 넣으면은 상대 팀으로 볼넘어1 1한 오야. 자. 렇 아이, 야, 저녁 때 자, 시작했습니다. 오! 어허! 어허 아! 아! 아! 어허, 표정이 아주. 오! <웃음> <웃음> <웃음> 아 아주 과감합니다. <웃음> 표정이 안방돼요. <웃음> 네 이용현 선수 비주얼 담당. 비주얼만 아대구 아! 굿아 파...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카운트다시피 자유트는 네, 없습니다. 카운트일 1점. 네. 뭐가? 앤노은 <웃음> 네. 없어. 그냥 1점. 그냥 1점이야. 그냥 1대이 지금. 그렇지. 예그당 네, 없습니다. 1, 파워 1대1에. 쟈피디 나한테 배운 걸 보여줘. 오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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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하면서 푸짐라부디 공기장 파울이래. 공기 <웃음> 좋아! 어, <오>, 나이스! <웃음> 영원. 둘다 영원으로 왔네. <웃음> 예. <웃음> <오>. <웃음> 자 사사 사사 누나 기회다 역전하면 원래 사기도 충전하는거 알지? 아 사사 오산가 오산 오오 가만나 질서 질한테 진작에 질서 없어 나 메뉴 볼러 갔다 올게 예아 네. <웃음> 잠깐 아 근데 생각한 거보다 진짜 너무 잘해서 와 실력 아니 되게 빨라 생각한 거보다 와 그렇지 맞죠 와, 파울, 와, 파울. 오, 오! 어. 내가 아직도 시어도 있다. 이중지도 있고. 다 어떻게요? 됐다잘 <웃음> 끌었어 잘 끌었어 예상의 적전인데. 진짜 나 이제 정신 차려 아, 끝까지 해야 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나? 스테크스크스테크어때스테